샵, 콤마, 샵 표시 형식이고 숫자는 52400일 때 52콤마4가 아니라 52콤마400이 표시가 되죠. 그리고 샵콤마0은 자릿수를 나타내는데,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셨죠. 예를 들어서 숫자가 12345가 있고, 샵.00일때 12345.00이 나오죠 샵이 천 단위를 나타내는 건지 물어보셨는데 그건 아니죠 일단 콤마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숫자를 123456789 라고 쓰겠습니다 이제 셀서식에서 사용자 지정 샵 콤마 샵샵 0을 쓰면 가장 보통으로 쓰는 천 단위 구분 기호죠. 근데 이 심표가 천 단위 구분 기호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뒤에 샵과 0은 없어도 똑같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됩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로 사용될 때는 샵이든 0이든 사이에 심표가 있으면 천 단위 구분 기호로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표를 맨 뒤에 샵 콤마 샵으로 하고 심표를 맨 뒤에 하나 찍으면 뒤에 숫자 세 개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뒤에 숫자 세 개를 버리는데 맨 앞에 숫자가 반올림이 되면 반올림을 하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7이 됩니다. 반올림이 돼서 확인. 그리고 다시 4, 5, 7을 버리고 싶다면 심표를 하나 더 찍으면 되죠. 샵, 콤마, 샵 다시 콤마를 찍어주면 1, 2, 3이 됩니다. 4, 5, 7이 사라져서 확인, 그리고 다시 셀 서식으로 들어와 보시면 샵, 샵으로 썼지만 자동으로 샵이 두 개가 추가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쓰게 되면 자동으로 D는 추가가 됩니다. D를 지워도 추가되기 때문에 천 단위 구분 기호로 자동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제 콤마는 두 개가 있는 거 확실히 아셨죠? 샵이나 0 사이에 콤마가 찍히면 천 단위 구분기 호고 이렇게 입력해도 자동으로 샵 콤마 샵샵샵샵 샵, 샵, 샵, 콤마 샵 영영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천 단위 구분기 호로 자동으로 쓰이게 되고 뒤에 콤마를 찍으면 뒤에 숫자 3개를 버리는데 반올림하고 버리게 됩니다. 이제 콤마의 사용법은 정확히 인지가 되셨을 거고 이제 저희들이 숫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제 숫자를 1, 10, 100, 1000, 1 100, 100, 100, 100, 10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서 많은 숫자를 쓰시고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서 샵 이라고 하나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시면 모든 숫자가 그대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샵 하나가 모든 숫자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샵하나가 천 단위인 건 아니고 샵하나가 모든 숫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101 1203요렇게 있을 때 101동 1203호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숫자인데 그걸 셀서식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셀서식에서 샵이 세개죠 101. 0세개로 하셔도 되고, 샵 3개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동이라고 쓰시면, 101동이 됩니다. 그 다음, 123, 1203호로 표시하고 싶다면, 샵 4개나 0 4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 라고 쓰시면, 101동, 1203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샵 하나하나가 위치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